안녕하세요! 스타잇 미식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명희명이한명이 명이, 명이. 저는 비니비니 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빈씨. 어,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방금. <웃음> <웃음> 어쨌든, 자, 여러분. 네. <웃음> 저희가 네. 이번 미식회에서 소개해드릴. 음식이 바로 뭐죠? 요즘에 가장 핫한 메뉴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지금 대충 눈치 채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오늘 얼그레이 하이볼 술을 제조를 하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게 그렇게 핫하대요 그래서 이 얼그레이 시럽은 지금 품절이 됐다고 해요 여러분 운 어... 좋게 저희 회사에서 이 시럽을 구해 주셔가지고 역시 스타일 근데 하이볼이 네. 저는 사실 알쓰라 술을 좋아하시잖아요? 어, 엄청 좋아하죠 하이볼이 어떤 술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하이볼은 <웃음> 맛있는 술입니다, 여러분 <웃음> 저 그래서 오늘 술 먹방 너무 기대하고 왔고요 어제밤에도 이제 워밍업을 하고 왔거든요 네, 촬영 오시자마자 상쾌한을막 드시고 <웃음> 아, 오늘 큰일 났다 <웃음> 네, 오빠 하이볼이 뭔지 오빠가 설명해주세요. 하이볼, 좀. 하이볼 되게 간단하게 그냥 위스키에 네, 탄산수를 섞는 그냥 테일 정도 생각하시면 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저희가 시럽을 여러 종류를 준비한 이유가 박나래 씨가 이렇게 마셨던 얼그레이 하이볼도 굉장히 맛이 있지만 응용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해서 오늘 유빈 씨가 다 먹어본다고 하니까 <웃음> 오빠안 드실 거예요, 아예? 오늘 저희 흑장입니다. 아 빠밤 알겠습니다. 그럼 제 소원 들어주셔야 돼요. 저 자신 있어요, 술 마시는 거. 자! 일단 레시피 내네 <웃음> 바로... 그럼 저희 한 잔씩 말아볼까요? 말아요? 네. 네 한저씩 그러면은 한번 서로 말아주죠. 술을 30ml 30! 30이면 한 소주잔 하나? 어, 그 정도 될것 같고요. 시럽은 15ml 반 정도? 네. 술의 반? 이 토니워터는 150ml인데 음... 반 병씩 넣으면 된다고 반씩? 굉장히 간단하네요. 그럼 그렇죠. 저희 이제 이자 가야나 이런 술집 네. 안 가고 이제 유비 씨네 집으로 가면 되나요? <웃음> <웃음> 오빠 이렇게 훅 들어오지 마세요 유빈 씨를 네, 네. 오랜만에 보니까 기분이 아요 전... 저희가 일단 저희가 오늘 또... 처음 만났잖아요 저희가 <웃음> 자 이제 말아보겠습니다 네. 우와 오! 이거 공차 버블티 향이다 오! 오! 아 참고로 여러분들 얼그레이 시럽 구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되게 간단하게 심플 시럽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물 1이랑 설탕 1 그거를 졸여주면 이 시럽이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인터넷에 사시면 될것 같아요. 얼마죠 이건데? 비싸요. 오 어, 그럼 다른 맛으로 이거는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어, 좋아. 차라리? 아 이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자몽 시럽이고요. 이게 패션 후르츠 시럽이고 이게 민트 맛 시럽이에요. 모히또 민트 맛. 아 모히또 민트 맛. 그거 먼저 한번 먹어볼까? 향을 먼저. 아 어? 왜요? 페리오치야 어? 이게 무 시원한 맛인데? 난 <웃음> 가그린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거는 이거 어? 오빠 선탈 때. 어, 자칫 뽕뽕할 수도 있으니까 자, 짠! 짠. 난 반갑습니다 진짜 마셔도 돼요?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 아니 오빠 이거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딱그 밀크티에 알콜 살짝 섞은 맛? 그 너무 달달하고 일단 만든 김에 저희가 이거 두 가지 맛도 해서 아예 음주 방송을 한번 해봐 아니 이게 진짜 맛있다 듣고 계세요? 네? <웃음> 듣고 계세요 이게 지금 볼터치에요? 아니면 지금 취한거에요? <웃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요아 지금 볼터치에요? 아 볼터치?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 이 모히또 민트 맛?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게 저도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당한거 같아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계속 마시다보면 입이 약간 텁텁해진단 말이에요 음. 약간 그런 쪼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 민트 맛이 그 텁텁함을 딱 잡아줘가지고 <웃음> 오빠가 레몬을 싸는 동안 제가 네. 술을 말게요 <웃음> 요즘에 유빈씨가 보컬 레슨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어스타임매식회 네. 공약을 한번 해볼까요? 조회수가 7만? 그러면 7만 넘 버스킹을 할까요? <웃음> 네? 뭐 욕을 하고 있어데 뭐, 냐 네? 뭐? <웃음> 뭐, <웃음> 어, 뭐? <아니요>. 버스킹 <웃음> 우리 셰프님께서 음원을 발매를 하셨어요 두 번이나 모르셨죠, 여러분? 진짜 노래 너무 잘 부르시더라고요 지금 딱 들어도 목소리도 좋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보컬 레슨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만이 넘으면 버티가... 유빈씨, 유빈씨가 노래를 하실 거예요. <웃음> 어, 오빠 옆에서 춤춰줄 거예요? 저 춤출게요. SNS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봤어요. 비가 내리고 이거 불러요. 그, <웃음> 그거를 이제 풀 버전으로 비가 내리고 <웃음>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근데 언제 들어가요 저희? 버킹을 그렇죠. 하시는 거예요. 아 충분하죠. 그전 뒤에서 춤을 출게요. 좋아요. 그노래요 어, <웃음> 근데 약간 말미들 같은 거든 이게 뭐였죠? 잠깐 되게 패션우르츠 아 근데 나는 술 냄새밖에 안 나지 진짜? 짠 이건 그냥 자몽 에이드예요나왜다 맛있어? 이게 얼그레이 맛이고 이게 모히또 민트 맛 그리고 이게 패션우르츠 이게 자몽인데 오빠 자몽 맛한번 보실래요? 제 최애입니다 우와. 패션 오르츠가 제일 맛있어요. 제일 맛있어요. 일단은 네 가지 맛을 만들었는데 유빈 씨는 최애가 패션 오르츠라고 해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칵테일만 마셔도 뭐 부담이 없겠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은 안주가 또 있어요. 아, 술이 중요하죠. 계속 들어가기 마련이잖아요. 후다닥 해서 오. 드실 수 있는 안주 겸 간단한 식사도 될수 있는 메뉴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스위스식. 감자전 오, 그냥... 레스티라고 혹시 아세요? 아니요 드셔본 적없어요네 없어요 감자는 다 똑같은 감자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감자를 곱게 갈아가지고 네. 이렇게 기름에 이렇게 붙이잖아요 네 근데 스위스에서는 감자를 잘게 이렇게 채를 썰어서 한국말로 하면 감자채전 정도 될수 있겠네요 어? 그거 저 어렸을 때 많이 먹어본 것 같아요 할머니가 스위스 사셨어요? 가지고. 할머니가 아, 스위스도 있어요? <웃음> <웃음> 짠! 여러분 제가 오빠한테 감자전 배우기 위해서 재료를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감자전 아니고요 레스팅이요. 레스팅. 레스팅? <웃음> 메뉴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안 네. 되신 것 같아서 네. 제가 급하게 스위스 국적으로 가신 분한테 전화 연결을 한번 지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또 영어를 저... 또 유빈 씨가 굉장히 잘한다고 해서 뭐 알겠습니다. 즉석 인터뷰를. 헬로? 잠시만요. 아, 전화를 받으실.. 근데 진심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오! 헬로? 헬로. 나이스 드미트 유. n i c e to m e e t y o u please explain what a r o u s a y i n resty resty resty so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my mother said was that the potatoes should be boiled at least 24 hours before 그럼 오늘 못하런거 아니요 제가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혹시 궁금하신 어, 거니 아니요. 아, 아 고맙습니다. Thank <웃음> <땡큐, 웃음> <땡큐, 웃음> <please>. 이아 <웃음> 오케이 오케이 이상으로 영어 듣기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감자전을 만들 때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감자를 24시간 끓인다. 이번 감자에 계란을 부친다. 뭐 이런 건가 혹시 <웃음> 지금? 저 지금, 지금 수능 영어, 영어 영역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thank you. I will do my best. Okay. See. see you later. Bye. Thank y 원래 레시피대로라면 네. 감자를 익혀서 전분을 네. 24시간을 끓여야된다는데요 그냥 편법을 써서 잠시만요. 이렇게면 손다질 수가 있어요. 손톱은 안으로 말아서 그렇죠. 여기를 지지대로 써서 그렇죠. 아, 오빠 요리는 원래 담력이라 그랬어요. 안잘려 그럼 손가락 좀잘리면 어때? <웃음> 오늘 저는 그냥 간단하게 후추 정도만 네. 살짝 양념을 해서 제가 해볼래요 네. 후추를 후추, 후추. 후추, 후추추후추후추추 하시면 되죠 이, 이거 어떻게 답는거 아, 아. 그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이 이, 그, 이렇게 갈아서 제가 베이컨을 잘라보겠습니다 추를 이건 뭐죠? 아 뚜껑 <웃음> 나 이거 튀는 줄 알았잖아 이거. 후추를 이런 식으로 <웃음> 이런 식으로 자, 베이컨을 베이컨은 을베이컨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도 되는데 저는 두 가지 방법을 하려고요 첫 번째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처음에 한꺼번에 버무리는 거랑 두 번째는 어? 어 알것 같아요! 한쪽 면에만 올려서 그러니까 네. 붙일 때 네. 원래 음식은 맵고 짜야 맛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날씬해요 다이어트의 비결이 뭐죠? <웃음> 근데 저는요. 몸매 비결이 어떻게 되시죠? 술 마실 때는 안주를 안 먹고요. 맵고 짠걸 먹고 싶을 때는 술을 안 마셔요. 그두 개가 공존하면 살이 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술 진짜 많이 마시면 살 빠집니다. 대충 마시셔서 살 찌는 거예요. <목소리> 아, 네. <웃음> 죄송해요. 모든 게 처리해주세요. 베이커 써는 게안보여서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어느 정도냐면요. 한입 크기! 그냥 딱! 귀여운 만큼. 음. 부춧가루 아. 집에 없으면은 뭐 전분 가루 같은 거를 한두 스푼 정도 넣어주면 네. 한 스푼 정도 이 정도면 한 스푼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면한 스푼이면 될것 같아요. 버터를 한한 한 숟가락 정도는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맛 없어 어 진짜. 이 정도면 됐다. 어, 네,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혹시 기다가 계란물을 뿌리는 건가요? 아니요. 계란을 뒤집은 다음에 네. 올린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반숙으로 해가지고 먹기 미쳤다. 미쳤죠. 제가 봤을 땐 3분 정도 익힌 다음에 뒤집으면 되거든요. 3분 동안, 유빈 씨의 노래를 들으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뭐 하고 있었니? 늦었지만 잠시 나올래? 너의 집. 아, 보컬쌤이 이 영상을 싫어합니다. 어디 <웃음> 가서 나한테 배운다고 하지 말아라. 분명히 이거 나온다.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나무 익혜 음치로 등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컬 레슨을 받지 않습니까? 조만간 해명을 할 기회가. 확인 사살이 되면 안될 텐데 오빠 근데 이거 슬슬 뒤집.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지금 뒤집으면 깨져. 요 감자가 생각보다 있는데 시간이 좀 모여. 안돼 이 감자도 깨지면 내 마음도 깨져. 그리고 좀. 어내가 아, 네, ASMR이 좋다. 오 그러니까. 그래 약간 불멍하는 스타일. 느낌이야. 약간 전멍. 전멍이잖아. 왜?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전목만야비비 인생이 뭔데요? 여러분 그 누룽지 맞죠? 누룽지 색깔 아시죠? 그렇죠. 그 색깔이 이 테두리에 그런 색깔로 그렇죠. 이제 좀 감자가 있는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 뒤집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셰프님? 네. 와 근데 이거 못 뒤집으면 진짜 창피하겠다. 아니 아니. 아니. 와. 아! 살짝 빽살이가 난네 타, 뭉거처럼 보이지만 타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는 계란이 있기 때문이다. 계란이 있기 때문이죠. 와우. 절대 당황하면 안 돼. 요 와우.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그라나파다노라는 치즈를 오. 또 활용 정점으로 올릴 건데 일반 마트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나 이런 치즈를 구하기 힘드시면 편의점에 그냥 파마산 치즈 아니면 피자를 시켜 먹고 남은 치즈 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죄송해요. 어. 어, 제, 저, 저, 진짜 약간 번뜩이죠? 어. 그러니까. 완성됐습니다. 짠. 오빠. 샥샥샥 샥 갈아서 오. 여러분 어때요? 자 완성입니다 <웃음> 너무 예쁘죠? 여러분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니시는 이제 다 봤으니까 치우고 <웃음> <웃음> 여기에 감자전을 딱 찍어서 드셔보세요 미친맛이에요? <웃음> 솔직히 저희가 좀 어수선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시... 어렵지 않은 레시피였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얼굴의 하이볼이랑 잘 어울리는 레스티를 네. 만들어 봤는데, 저희가 다음에 또 만들어 볼 메뉴가 준비가 되어있거든요. 아, 진짜요? 아, 그 코리안 김치스튜 맞습니다. 코리안 김치스튜. <웃음> <코리안> 김민씨가 김치. <웃음> <코리안> 김치. <웃음> <웃음> 네. 만드는 코리안 김치스튜. 로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주변에 홍보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안녕!